so <laughs> <laughs> <laughs> 이 소리는 기도 협착이 좀더 많이 되어서 거의 저호흡에 가까운 소리입니다. 좀심각합 는 비심해진 소리죠. 이 소리는. 혀가 말리면서 기도를 막는 소리입니다. 그나마 호흡은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있죠. 이 소리는 내가 기도를 거의 망가서 호흡이 잘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. 그리고 위험한 상황으로 갈수 있겠죠? 그러다가 숨이 컷 버겠어요. 호흡을 하지 못하게. 이 소리는 무이 심하게 걸려서 숨이 헐떡이는 소리입니다.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. 이처럼 조용하게 숨을 세근, 세근 쉬는게 아주 편안한 잠을 잘수 있는 호흡입니다.